다이어리 오 이분 오 뭐야 그림이 엄청 귀여운데 박쥐 다이어리 완벽한 숫자 아네 잘 봤습니다 킹아 159 하트 꼭흠야 음... 대각 158아 이게 올테 옳테... 이게 올케 된 숫자지 아 이게 옳게 된 숫자지냐? 우와, 5개월 만에 연재 재개, 박지 다이어리. 오 맞아요, 그림체가 엄청 많이 바뀌. 뭐지? 좌 2개월, 우 7월. 헐 대박. 폐관 수련하셨나? 구독 티콘 바꿨어요. 오. 아, 야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분 진짜 너무 잘 그리신다.